여기. 공공장, 공장, 공장, 공정, 공장, 공장, 공장, 공장. 네, 아, <놀람> 아, 네, 네, 네. 아 진짜. 아, 감사합니다. <놀람>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공장 어디에 있어요? 네? 공장 어디에 있어요? 이거? 공장 엿, 엿, 여기 장터 어. 근데 그, 사람 없어요 아 우리가 몇, 만드는 거아 no. 역시 사람 있어요 네. 오후에만 어, 가야 음. 있지 여기 공장 공장 OK, a y there's people I can ask 두드려 맞고 싶어요 공장 어디 있어요? 아. I got tripped. g u n s a was there. Oh my god! Oh my god! Oh m o d Oh my god! Oh my o d Oh my g o h my h m o o o m o o o m o o o d o y o h h h h y h 어 어떻게 알아요? 트위치 네 맞아요. 트위치. 네. 리방시 청자 트위치. 아. 딱셨어요 이거 댄스 봤어요. 너무. 아 댄스 봤어요? 리댄스 댄스 같이? 같이. 리댄스고게 헬로. I'm Twitch. I I Africa DJ. 트위치아 Twitch a 트위치 안 하는 코 이거 싶어요. 하고 싶어요. Ah, this is the girl. t o a e 하고 싶어요. This seems like this guy can help me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English okay? 어 일본어. 아, 일본어도 요 일본어. 일본어도 중국어 아, 일본인? 일본인. 일본인. 이거 여기 help me, h e l me 자, 이거 <웃음> 어, 어, 어, I'm sing, single. single. I'm single. 네. 네, help me 괜찮아요? 네, 괜찮 여기 요기... 이거 아. one per, one person i cannot name 네. 잘하면..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한국관 나에서 일본인이 <목소리> 홍콩 출신 캐네디언을 때리는 기이한 상황. 자다 아이고 회의 고객님입니다. 오늘에 식권을 주셨어. 뼈를 내려 주셨 이거도 그냥 <목소리> 이몇 <둘이> 달까지 <살이 목소리> 색 같아요, 괜찮아. 음. 어, 괜찮아, <웃음> <웃음> 민속촌에서 먹는 소세지와 머스터드 소스, 크크루 빙뽕? You are already late for the returning your h a n d b a g law. 기다려주세요. 유리, 유리 이제 와요. 달리다 자빠지면, 유다이 늦게 가도, 유다이. 아, 여기 어디야? OK, I still have 아까... <웃음> 여러분, <그런데요>, <pneumonia> 유리 왔어요. 유리 왔어요. 김씨 혹시... 진짜 빨리 이제 어디에 가요? 몰라요. 여기 재미있어요. 재미있는, 재미는 장소 없어요. 널 봐, 안 돼, 아니야. Mamãe, <cruc diferencia> 아니요. a n let's go back t 하세요 어디 가? 집에 가요? 어디 가요? 집에 가요 아 언니 아 진짜 어 언니 있어요 아네하어네 아,